어? 어 이거? 0..0.6%의 사나이? 이거 0.6%? 나는 사나이! 0.6%를 이겨버리는 사나이! 0.6%면 1000번 싸워서 6번 이긴확률이거든요 와..잠깐만 이거 죽었네? 야얘 미쳤다 야, 얘네들이 다 미쳤네 예상대로도 한번 했어야 되네 야 얘도 미쳤네 어? 뭐야 팔았는데 0.4%로 나이스 나이스! 아! 뱀! 이것이 굴 한방에 모두 정리해버린다 하나가 지는걸 잘하는게 아니고 야 미쳤냐 야야야 야, 야!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<웃음> 이제 한 90퍼 나오지 않을까? 야 도망갔다. 야야 야, 내가 질 확률이 더 높은데 왜 도망갔어. <웃음> 야 잠깐만 졌어. <웃음> 야 도망갔는데 졌어. <웃음> 아니 <아직> 안 쳐. <웃음> 야 내가 졌는데 도망갔네. 아소환만해고죽는거야 아닌데? 아니잖아 아니 왜 나갔어? 내가 졌는데 이러면 1등이에요 아무튼 이겼어 아이고 성공해야된다 어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다행이 아닌가? 그 오케이 오야 잠깐만 <웃음> 야 뭔지 커리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지금 <웃음> 아니 잠깐만 뭔일이 일어나고 있지 지금? <웃음> 아니 죽이면 또 안되는데 어 죽진않고 아니야 죽을수도 있잖아 어 죽을수도 있는데? 아니안죽나 이거 두개나오고 아, 어. 어 위험했네 살짝 위험할 뻔했네 성공은... 성공은 그나마... 이게 지금 터져야 되는데 어... 야 이거는... 여섯 마리 나오는데 일단 나는 생성되는 것만 이긴다, 다, 싸운다. 저 40, 36만 이기면 잡으면 되거든? 솔직히 잡지 않을까? 아! 어! 하지만 그 한계가 맥스나라면? 단 한계가 맥스나라면? 어이가 없네 <웃음> 아니 이거를 <이걸> 잡는다고? <웃음> 우려요 아마 안 집을 거 같은데 별일 없으면 안 집지 않을 거요 이거 칼레코스 나오면은 꽤 쓸만하다 아 멍청아! 아니, <웃음> 아몇 번째야? 아, 두 번이나 이질러 네.